21일에 방송된 일일 드라마 태풍의 신부에서는 강태풍이 은서연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화장품 시연회를 앞둔 은서연은 정모연에게 모델로 서줄 것을 부탁했는데요. 은서연은 대표님 뵙고 확신했다. 저희가 개발한 화장품에 가장 잘 맞는 모델이시다. 대표님을 통해서 시간을 더해 깊어지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정모연은 다시는 르블랑과 엮이고 싶지 않다며 거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이 바뀌면 연락을 달라며 은서연은 명함을 꺼냈고 그때 지갑 사이로 나온 은서연 부모님의 사진을 정모연이 보게 됩니다. 정모연은 이분 누구시냐 혹시 서윤이 그분이냐면서 라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은서연은 이분이 제 친어머니다. 강백산 회장과 그집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모연은 내 모습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 나 역시 의문이라고 말하며 은서연에게 모델로 서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연회날 은서연이 이끄는 개발 2팀의 신제품 시연회 모델로 정모연이 등장하자 박용자는 혼비백산에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남인승 역시 놀라며 밖으로 나옵니다. 이날 개발 1팀과 2팀의 대결이 동점을 이룬 가운데 강백산 회장의 결정으로 승패가 갈리게 됐습니다. 앞서 강바다는 사람을 죽여서 강백산이 그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걱정마세요. 저는 아버지 편이니까 아버지도 확실하게 제 편이 되어주시면 돼요. 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때 강태풍이 등장했고 자신의 표를 은서연에게 던졌고 결국 개발이 팀이 승리했습니다. 분노한 강바다는 강백산을 찾아갔고 자신 역시 은서연을 뽑으려 했다는 강백산에게 제가 뭘 알고 있는지 잊으셨어요? 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강백산은 말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짓걸려봐 대신 그 입을 놀리기 전에 생각해보는 게 좋을 거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놈들이 어떻게 됐는지 말이야 난 자식이라고 봐주지 않는다 날 밟고 서려한다면 더더욱 이라고 분노했습니다 한편 은서연은 강백산 회장집에 찾아 갔지만 남인수는 그녀의 뺨을 때리며 자신을 배신했다고 분노했습니다 박용자는 은서연에게 물을 끼얹기 까지 했습니다 은서연은 오해라며 두려워하실 필요 없다고 보여드리고 싶었다 라고 말했지만 남인순과 박용자의 써늘한 시선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때 강태풍이 들어왔고 지금 누구한테 손을 대느냐 제가 정모연 대표 모델로 하자고 했습니다. 털끝 하나라도 손 댔다간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라며 은서연을 보호했습니다. 이때 강백산이 들어와 강태풍과 대립했고 강태풍은 자신이 이 집안의 핏줄이라는 것이 끔찍하게 싫다며 할 수만 있다면 피한 방울까지 씻어내 버리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이어 강백산의 분노에 강태풍 역시 그럼 죽이세요. 아버지 앞길에 방해되는 인간이니까 나도 죽여버리라고요. 라고 외쳤고 결국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은서연 역시 강태풍을 따라 나왔고 차로 운전하려는 태풍을 말렸습니다. 은서연은 이대로 가면 또 사고 난다고요 라며 강태풍을 걱정했고 은서연이 강바람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강태풍은 은서연의 뺨을 쓰다듬으며 얼마나 아팠어 라고 말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어 강태풍은 은서연을 포옹 했고 은서연은 그의 품 안에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한 모습을 윤산들이 보고 놀라는 장면을 끝으로 28회 는 마무리됩니다. 29회의 고에서 집안일을 돕게 된 배순영은 은서연에게 아무래도 남인순이 정모연 대표 뒷조사를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윤산들은 강태풍에게 나 사실 은 팀장과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라며 프로포즈 하려고 라는 고백을 하고 이에 강태풍은 화들짝 놀랍니다. 윤산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강바다는 윤산들에게 정말 나 미치는 거 보고 싶어서 이래 오빠도 은서연이 다치는 거 보고 싶지 않잖아 라며 협박을 하는 모습이 비춰지며 29회 예고는 마무리됩니다.